뒤에 있는 차가 재설차인가? 재설차지. 음. 맞을... 아주 일부 재설이 됐어. 일부. 수... 자체 재설 하고 있는데. 지금 차들이 워낙 열이 세잖아. 응? 음, 그리고 날씨가 지금 따뜻해서 따뜻하기때문에 이게 뭐지? 보행자 신호신 직자야? 보행자 신호 아니야? 어 보행자 신호 근데 저 새끼는 뭐지? 여가염막카신 뿌렸으면 이게 이렇게 돼있 텐데. 맞아, 이게 다 지금 이제 늦었어. 지금은 굴굴 수가 없어. 얼어가지고. 얼어서 지금 상태는 굴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굴으면 그거를 감아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역주행을 하냐? 동해대로 길로? 너 거기 가면 못 나온다. <웃음> 대박. 포크레인 이 동네는 포크레인으로 눈을 퍼내는 하인 사람의 힘으로 풀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와 지금 뭐야 장난이 아니야 그게 여기야 도로가 그리고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가 <웃음> 원래는 따뜻한 열이 올라오면. 여기 <웃음> 열쇠집이 이렇게 크냐. 지금 이렇게 눈이 바닥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전방 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주시를 하게 돼. 그렇지. 앞 트럭 저런 뒤에 가벼운 트럭들은 어, 뒤에 물건 안 실어 있으면 휙휙 돌아가는데 이런 날은 물건도 많이 보시어 아닌데 원래 뭐라도 실어야지 저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 그래서 눈씻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원래 그냥 눈이 쌓여있. 안겠지안좋어이좋았만안치았안 좋았어. 안 좋았어. <웃음>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좋웃어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이았어안았어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좋았았 저 사람은 저기 왜 저러고 가는거야? 여기가 c r e t We only. t i g 차가 You s 이 u n d You 들 o n t sing. You d 가 흔들고 싶 n g 아 o u d 게 n t sing. You d o n 어 s i 이 g You 아저씨 경찰 아저씨 저희 도와주세요. 음. 어, 경찰 아저씨 도 저희 도와주시러 올 거예요? 아니요 저도 빠졌어요. 절로 청호동 어. 쪽으로 가면 완전 답이 어, 없을 여기 것 같은데. 빠진... 아 씨. 저기 이디아 쪽으로 어. 가면 돼요. 여기 쪽은. 이게 저게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안 될까? 이디아 주차장 있지 않아? 주차장 있는데 아, 그러니까 거기가. 관리를 했을까 여기 봐라 지금 그러니까. 저 차는 못 나와 지금 저 차는 게임 끝났어 저 차는 포기 이럴 때는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아 설아 잠깐 멈추고 서라, 이 나무들 봐봐 잠깐 멈춰 아예 멈춰 우와. 왼쪽 봐봐 설아 설리야 왼쪽 봐봐 아, 완전히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 저 소나무를 꺾일까봐 엄마 되게 도마주마. 저기 밑으로 걷다가 소나무에 더 맞는 수가 있어. 솔아, 저거 봐?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 아이패드 뺏는다. 안 돼. 저 소나무 봐봐. 어, 아, 진짜 이쁘다. 거 봐. 아, 아저씨들. 어디다가 눈을 뿌리냐고요? 아, 놀데 없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 넣으면... 지나가겠다. 멋있는 걸. 저기 차서 있는 차량은 있는데 못, 못 나오는 거지. 이디아 가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 못 나오는 거 이거 봐봐 막혔잖아. 아, 이건데. 이거 게임 끝이야. 네? 저기 가는 순간. 우리 못 가. 게임 끝이야. 우리는 이디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이디아였지 않아? 이디아 아니, 여기 아니라. 아니야. 여기 앞에다가 잠깐 세워놓고. 세워야지. 편의점인가? 아니 그냥 전복집이야. 근데 뭐 이게 뭐 자기네 집이야? 자기네 땅이요 아니 어, 뭐 우리 자기네 땅이고 어디 땅이고를 지나서 갈수 있는 길이 없어 응. 저기 커피숍은 저 앞에 있고 이거 아. 뭐지? 저기는 지금 푸고 있네? 너는? 유턴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아 이건 포스트에 놔둬 찹쎄지는 허베셋듯 한번 닫았어? 지금 중요한건 저기, 저기 올라가고 언덕을 올라가고 올라갈 올라가고. 수가 없어 지금 저 차는 가려고 저기 간거야? 저게 런던의 관람차처럼 헤변에다가 아. 저렇게 관람차를 자, 근데 사이즈 너무 작지 않아? 만들어 놓은거야 근데 귀엽다 아니 그러기엔 관람차가 너무 작지 않냐고 밤에 불빛 쫙들어놓고 나름 예쁘던데? 예쁘긴 한데 여기 속초는 왜 이렇게 애들이 조그만 거를 만들어? 아니 지네 속, 속초 뭐 만든 것도 요기 어따 만하게 만들어 놨대? 저게 시에서 만드냐? 응. 민간업자가 허락 허가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지? 아니 그러려면좀 크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뭐가 되지? 돈이 모자랐나보지 저거보다 두 배는 커야지 야저 정도면 작은 거 아니야 무조건 크면 안전관리나 시설관리에도 굉장히 큰 위험에 따르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있고 홍콩거하고 별 차이 없는데 가까이 가봐. 저기 저게 작은가. 그래서 사진 찍겠다고 가까가화들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 갈수 있는 길이 없어. 지금 저기 속조해수욕장 입구 쪽 있잖아. 거기밖에 없는 잖아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데 거긴 세울 데가 없어 어 어, 저쪽에 주차장이 지금 없다는 거지 그그 그 수영장 뒤쪽으로 아니 수영장이래 그 화장실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못 봤는데 아까는 이쪽만 봐가지고 반대편 지금 여기 자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여기 지금 다 막혔네 음. 여기 소나부 음. 봐소라 서라 소나무 봐봐 잔소리래 잔소리야 아 잔소리하지 말래 쟤 아이패드 줘서 그래 소리 아이패드 뺏어야 되겠다 아 이거 별로 안 듣다니까 말을 안 듣잖아 어! 아이패드 볼게 볼게 볼게 뭘볼 건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예뻐서 설아 이거 봐봐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나갔다 못 내려놓고 가려고 했잖아. 차가 나오고 있잖아, 얘들아. 제가 나오는데 내가 못 나오더니. 눈싸움도하지 어. 지금 차가 <웃음> 여기 여기 세우는 거밖에. 야, 이거 엄니 인데 여기도 지 문제가 아니냐 지금. 도 아니고 방파제로도 못 가는데 뭐 사진을 찍던지 분명한 건못갈것같아 <웃음> 여기는 지금 뭔가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생계를 보는 사람들이 치고 있어요 여기가 카페가 이걸로 바뀐건가? 아닌가? 새로 생긴건가? 이거 새로 생긴 거? 소리야너 이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아이패드 보면 안돼. 아이패드 안 돼. 잠깐 줘. 서리, 서리 아이패드 줘. 빨리 빨리 할게. 아니 빨리 빨리 할게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 아이패드 언니한테 맡겨. 지금 언니한테 맡겨 안그러면 오늘, 오늘 아이패드 못해 소리 오늘 아이패드 못해 뭐라고? 준무 준비가 필요해 가없이 안쪽에는 아까 세울 때가 그 자리였어 초입을. 제 용감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용감하게 네. 들어가는 중이야 용감하게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응. 저게 어디에서 오지? 눈에다 아저기다 세우려나 보자 여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나가는데 또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수가 있어. 허리 꺾인 것 같아. 야, 이 아저씨 이거 뭐냐. 뭐야? 저 아니,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이애 아저씨. 아빠가 치운거잖아 아침에 내려와서 다 치웠어 이새끼야 <웃음> 다 녹이고 문도 <면도> 안 열렸어 물가 <웃음> 왔어 아빠가 너물가져러 왔을 때는 아빠가 여기서 2시간, 3시간이 있어져 이미 눈다 치우고 이새끼야 다 녹이고 그런 상태였구나 미안해 내가 어? 몰랐어 다 너네들을 편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새끼야 아니 나또송합니다 <웃음> 엄마가 그래서 너 오늘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어? 너 아빠가 아침부터 그리고 어제도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오늘 뜨개실로 점검함을 푸는 거아쉬워는 바다를 좋던 식으로 보고 가야 되냐? 강릉은 지금 47중 충돌 일어나서 짚고 사람 죽고. 47중이요? 강릉 어떻게 그 터널, 터널 안에서 그랬나 보다 어이구. 피할 데가 없으니까아까좀 어. 아까 천천히 다니지 새끼들 아이존에선생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지금 강원도인데 요아 <웃음> 한식 <웃음> 그말 한마디로 어. 설명 끝 선생님은 좋은 하못갈것 같아요 며보다 며고, 저희 오늘 당신 저기에서 저기 가는거지. 어디. 청초고 가려고. 저쪽에서. 청초고가. 그, 어, 이쪽으로 안들어가고.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청초고잖아. 응? 청초고 쪽 앞에. 지금. 주차장은 개판일지 몰라도. 설대도 있을까. 그냥 거기는... 세울 수는 있을거야. 거기는. 왜 이미. 저쪽으로 온 차들이 잘안 지나갈테니까. 여기는 보러 오는 곳으로 참 감사한 곳이다 어? 보러 오는 곳으론 참 감사한 곳이야 우리가 지금 다이소 지났나? 네 에? 지났어? 하긴 마, 이마트랑 별로 안 멀었잖아 거기는 다이소에서 스노우체인 하나 사줘 갈라 고래 내가 엑스포 경기장이잖아 음. 그 주요 관광지라서 저거 밀고 다닐 거야 조 차도 왜 저래? 지도 미끄러지는 거지 아그런가 뭐 운전을 벌써 치우고 막 난리 났을 텐데 이런데는 알바다. 경찰이 치고 있어 어떻게이 아줌마는 왜 눈을 담아가? 응. 눈을 왜 담아가? 응. 누가 담아갔어 너 어떡하라고? 비켜달라고? <웃음> 비켜줄게 이게 이 길가에 저렇게 세워놓는 애들 때문에 제설차가 제설을 못하는 거거든. 근데 뭐저 사람들도 뭐한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세우겠지. 아니지 세울 수 없어도 와, 세우면 만족만 이글루를 만족만 만들었어. 만족만으로? 저기 봐봐 저 이글루 만들어놨잖아. 어디 에 이글루를? 저... 아빠 약간 사각지대였던 거. 아... 아... 어디? 네? 저기. 야 이글루로 진짜 있겠다. 이글루를 만들어놨어. 저게 되네. 대박. 외침. 텐트 위에 쌓인 음. 거 아니야 혹시? 음. 텐트가 없는데 비었는데 비었어 <웃음> 이걸로 만든 거야. 그럼 어떻게? <웃음> <웃음> 어떻게 했냐 좀. <웃음> 속초 주민일까? 아니면 놀러 와서 한 걸까? 주민이지. 어 장사를 포기한 걸까? 어디? 지금 속초 중앙시장 가면 열었을까? <웃음> 중앙시장이야 <웃음> 열겠지. <웃음> 아이패드를 보고 싶다고? 설아 아이패드 보고 싶은 것까진 좋은데 설이가 언니나 아빠나 엄마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잖아 들어줄 건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잘 들어줄 거야 설이가 말을 아니야, 나, 이제까지 계속 안 들었어 나말잘 듣는 한 소리야 알아 너는 말잘 듣는 차가 나인지 그런데 여기가 되게 덜컹거려서 아, 여기가 아까보다도, 아까보다도 더 덜컹거릴 것 같아 보니까 길이 아주 엉망이라서 신호등 진짜 안켜지네 어, 만석닭강좀 영업중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러 갈수 있을지 서리야 저기 산 봐봐 산이 무슨 야. 색이야? 오. 산이 무슨 색? 흰색 네. 흰색이지? 하얀색이지? 사연색. 원래 산은 무슨 색이야?